반갑습니다 초론공인 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최근에 워낙 금리가 뭐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자이언트 스텝 이러면서 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금리 정책 하에서 대출은 또 7월 1일 이후부터는 어, 1억 이상 대출이 있는 분은 전부 개인별 차주별 DSR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어, 조정지역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단한 곳도 풀린 곳이 없고 어, 이런 상황인데요. 어, 그러다 보니 급하게 집을 팔고자 하는 그런 아파트들은 어, 매수세가 주춤해 있다 보니 어, 가격을 조정한 금액에서 더 조정해서 팔겠다고 나와 있는 그런 매물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뭐 손벽도 이렇게 딱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거래라는 것도 매수매도가 서로 원하는 접점이 어, 찾아져야 어 이제 또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어 이렇게 매매 거래가 조용하다 보니까 어 사실은 이사를 가야 될 그런 분들은 만약에 뭐 어, 매수를 관망을 하고 계시다 이런 분들은 전세를 연장을 한다든지 어, 아니면 뭐 있던 집이 혹시 팔렸다 그럼 새로 사는 거를 어, 얼른 결정을 안한 상태에서는 다른 전세집을 아니면 월세집을 뭐 반전세집을 어, 이런 걸 얻어서 집을 옮기게 되잖아요 어, 그런 수요들이 어, 이제 있는 상황에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기사를 보면 어, 원래는 그 매매가 대비 적정한 수준의 뭐 전세 그런 금액이었지만 매매가액이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어 자칫 이제 깡통 전세가 되어가는 그런 구역 곳들이 있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심각해져가는지 신문에 지금 나와 있는 기사가 있어서 어 한번 공유해 볼까 하거든요. 어 여기 한번 보시면요. 어 보증금 떼이는 거 아니야? 전국 19곳 깡통전세 폭탄 째깍째깍 이런 제목으로 네이버에 오늘 기사가 실린 게 있습니다. 어쭉 보시면요. 역전세 방지를 이제 위해서 깡통전세가 안 되려고 하면 적어도 전세가율이 80% 이내여야 해요. 80% 이상인 곳은 이미 역전세, 깡통전세의 위험 수위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 그 집이 어, 예를 들어서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렸어요. 근데 그 집은 뭐 대출을 좀 갚아야 될 그런 급한 상황이 있어서 만약에, 어, 매매를 내놨다라고 가정을 하면, 안 팔릴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게 경매로 넘어가겠죠. 근데 경매에서는 보통 아파트나 이런 그 주택들이 경매 나온 그첫 번째 1차에서, 어, 낙찰이 되는 그런 확률보다는 한번 정도는 대부분 유찰이 되고, 어, 두 번, 그러니까 유찰 한번된그 상태에서, 어, 적정 가액으로, 어, 이렇게 낙찰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100% 가액의 감정평가액에서 만약에 한 번에 유찰이 있었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20% 정도 가액이 깎여서 두 번째 그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억짜리 그 집이었다, 어 근데 한번 유찰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 2억이 깎이겠죠 그 다음 가격은 이제 8억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전세를 거의 뭐 8억 넘게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깡통전세 이제 이런 그런 그게 되는 거죠 어, 그걸 이제 어, 정부 차원에서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관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깡통전세가 될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한 그런 곳들을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오늘 공유를 해볼까 하거든요 어, 대표적인 구역이 포항, 청주, 대구 등 전국 19개 지역을 깡통전세 위험 신호가 뜬 곳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 현재 전국의 평균 전세가율은 68.9%입니다 68.9% 평균 68.9% 68.9% 같으면 어, 가액이 너무 뭐 반값으로 내려오고 이런 정도만 아닌 것 같으면 그래도 깡통, 통 전세가 될 정도는 아니겠죠. 요거는 그 68.9%라 하면 매매 가격이 10억일 때 전세 가격은 6억 8,900만 원이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1억이면 6,890만 원 전세까지는 뭐 안전하다고 볼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데요. 음. 여기 구역을 쭉 짚어놓은 곳이 있어요. 위험 지역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포진대가 있대요.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깡통 전세가 될 확률이 많겠죠. 뭐 경매로 넘어가서 한 번만 정말 유찰되버리면 바로 깡통이 되는 그런 거.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 전남, 광주, 광양 전남, 광양 85.4%입니다. 매매가가 10억이면 전세가 8억 5천 4 0이란 그런 뜻이에요. 한번 유찰이 되면 바로 8억으로 내려오겠죠. 뭐5 4 0 0만 원만큼 깡통이 되는 거죠. 어, 전남광양에 이어서 그 다음에 포항북구 85.4%에요. 프로테지가 서로 똑같네요. 그 다음에 청주에 있는 서원구 84.1%입니다. 경기도 여주 84.1% 순으로 전세가율이 높대요. 수도권에서는 2,000, 2,000은 82.6%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80% 넘으면 다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여주가 84.1%, 지방 광역시 중에서는요, 대구의 북구, 여기가 80.5%입니다. 전세는 예를 들어 실수요가 있어서 뭐 어느 정도 금액으로 들어가 있지만 매매가가 계속 하락을 거듭하면서 전세가율이 그 비중이 높아진 그런 개수들이겠죠. 어, 금방 아까 수도권에서는 이천, 여주, 그 다음에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 북구, 여기서 깡통 전세 위험 신호가 감지가 됐대요. 강원도에서는 춘천이 82.1%, 그 다음에 충북에서는 청주 상당구에서 82.9%, 서원구에서 84.1%, 충남에서는 천, 천안 동남구에서 81.5%, 동, 천안 서북구에서 80.5%, 충, 천안 서산에서 82.8%, 아이 서산, 서산에서 82.8%, 당진에서 83.5%. 어, 이렇게 전세가율이 80%들이 넘고요. 전북 지역에서는 군산이 80.9%, 익산이 80.1%, 그 다음에 전남에서는요 목포가 83.5% 순천이 80.3% 광양이 85.4%가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대요 그럼 경북에서는 구미가 81.2% 포항 남구가 80.1% 포항의 북구가 85.4% 경남에서는 창원의 마산 해원구가 81%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 있습니다 이걸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경기도의 이천, 여주, 대구의 북구, 강원도, 춘천, 충북의 청주 상당구, 청주 서원구, 충남의 천안, 동남구, 천안, 서북구, 충남의 서산, 천안, 충남의 당진, 전북의 군산, 익산, 전남의 목포, 순천, 광양 경북의 구미, 포항남구, 포항북구, 경남의 창원, 마산, 해원구가 80%가 넘는 전세가율입니다. 여기는 아까처럼 경매에서 한 번만 유찰이 되어버리면 바로 광통이 될 그런 리스크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일부 또 아파트에서는 이미 전세가율이 100%가 넘는 곳도 있다 하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어, 경기 2000, 2000라운 프라이빗 전용 84제곱미터 평균 34평짜리를 얘기하죠 지난 2월에 4억 5천 5백만원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는데 5월에는 이를 웃도는 4억 6천만원의 전세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포항북구에 상포메트로시티 2단지 2018년도 입주한 그런 아파트네요 전용 8사 타입이 5월에 3억 4천만원에 팔렸는데 다음날 전세는 3억 5천만원의 전세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와 대단합니다 그죠 어,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주의지역이 되면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어, 위험매물, 이상거래 이런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가 어, 인건 전세, 매매가 이런 그 시세를 시세 수준하고 주택의 부채 비율 이런 거를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중개사 교육을 실시를 한대요. 여기 아까처럼 전세 깡통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런 교육을 실시한답니다 임차인이 이 지역의 전세가율이 높다는 사실을 딱 알게 되면 높은 줄을 알고 뭐 내가 결정한 것 같으면 난 원망을 안할 거잖아요 그냥 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도 다 회수가 안되면 굉장히 이거는 좀 억울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 비대칭을 해소를 하고 전세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거를 막는 그런 효과를 어, 가지는 게 정부의 기대랍니다. 매매가가 예를 들어 3억인데 뭐 전세가 3억에 나갔다. 알고는 우리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이런 상태입니다. 어, 근데 이제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런 해당 지역 기준만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 깡통 전세 위험이 자꾸 높아지는 이제 그런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걸 부동산원과 어,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려고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기존 아파트들은 어, 워낙 급하신 분들은 뭐 비과세 기간이 끝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이미 사놔서 잔금을 쳐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매물들은 어, 가격이 조정된 정말로 건매물들이 한두 건 정도 거래되고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이 부동산은 지금 거래량이 뭐 10분의 1그 이하로 줄은 것 같아요. 어 부동산들도 폐업을 한다는 그런 부동산이 많이 늘어가 있습니다. 워낙 거래가 없다 보니까. 어 부산 역시도 기존 아파트는 거래가 조용해진 지가 오래됐고요. 어 현금이나 아마 그나마 조금 들고 있던 분들은 뭐 주식이나 코인에 어, 뭐 반타작 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못 빼고 현금은 거기 묶여 있고. 그 다음 대출은 안 되죠. 대출을 하려고 해도 금리는 올라가죠. 이러다 보니, 어, 사실은 기존 통전세조차도, 어, 전세자금 대출을 만약에 받았어요. 3억을. 예를 들어서. 그럼 그 3억은 지금 받는 그 금리보다 향후에 정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계속 이자가 올라가다 보면 돈이 100만 원낼게 110만 원 내고 120만 원 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월세를 보증금 1억에 뭐 월세 100만 원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2년 동안 어찌 보면 고정금리의 전세 대출을 받은 거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자금 대출 받은 분은 뭐 통전세로 그냥 들어가면서 이자로 100만원 내던 게 어느새 이율이 올라서 이자를 120 내는데 월세는 계속 100을 내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아직은 월세가 더 유리해요. 그 반영이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향후에 지속적으로는 또 전세가 그율 이율, 이율 적용되는 만큼 월세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금리가 좀 향후에 조정이 돼서 어느 정도 내려오든지 뭐둘 중에 하나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통전세 자금에 그 대출이자 내는 합계액과 어, 그 다음에 월세를 내는 것 간에 그 유불리가 지금 월세가 조금 더유리해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금액이 큰 그런 통전세는 뭐 내놔도 잘안 나갑니다 오히려 그냥 월세 들어가고 어. 그 전세자금 대출 낸뭐 그런 그거를 어 대출 1억 이상 뭐 받은 그런 그거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게 오히려 더, 더 유리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너무 전세가 높은 이런 깡통 그 리스크가 있는 어 정말 이런 지역에 통전세를 얻기보다 이런 데는 적당히 그냥 어 보증금 일부 적당히 여게다가 월세로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래야 깡통, 이, 이거를 안 둘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 뭐좀 주의해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 위험 리스크 올라와 있는 지역이 이렇게 19곳이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월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건 앞으로도 좀더늘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동안은 이게 지속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늘 우리는 이런 뭐 부동산도 리스크 속에, 어, 또 살고 있습니다. 어, 이런 가운데서 잘 면밀하게 어, 검토하셔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어, 신문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와있어서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